네 헬로 아임 코리안 액터 김지옥 깁스 오브 리프스 제가 여러분들을 지금 보러 가니까 기다려주세요 여기 중이 되게 좋다. 받은 대본입니다. <웃음> 와, 이런 거 처음 <웃음> 거다. 최선을 다해서 오늘 토프라이브를 마무리해 드리겠습니다. 프로그램입니다. 주요 밖에서 지금 서빈이가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. 환영합니다하정 네. <웃음> 들어오셨나요? 안녕! 안녕! 잘로요 볼륨 괜찮아요? 이게 네. 왜 이렇게 되지? 테스트? 아, 아, 네. 아, 아, 아쉽네, 아쉬울 때 끝나네. 아쉽, 아쉽, 아쉬, 아쉬, 아쉬우시겠다. 이렇게 끝나면 <웃음> 감사합니다. 아, We love you <웃음> Bye. Bye Have a nice day Good night Good night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다보니까 아쉬웠던 것 같은데 이제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팬분들의 얼굴을 보면서 같이 소통하면 좀더 재미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것 같은데 아쉬웠어요 근데 이렇게 팬분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어서 되게 또 뜻깊은 경험이었고 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. 오늘 참여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.